스테반의 변론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변론 중에서 제일 긴것 중의 하나입니다. 스테반 변론은 아주 구속사 안에서 획시기적인 때에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 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바울에게도 이 스테반의 변론은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긴 변론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먼저 어,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스테반이 민간의 사도들과 복음가는 복음 전도와 능력을 행하는 일을 행, 행하게 되자, 그 그런 말미암는 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세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학식이 일반적으로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논쟁을 한다고 해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웃음> 용어 하나, 어, 뭐, 자기네들 대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채택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냥 뭐, 시정 잡배들이 싸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논쟁이에요. 스테반의 음. 지혜와 성신을 의지해서 이제 말함으로써 저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음. 위증을 할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백성 장로들과 서유관들을 선동해서 와서 스테반을 잡아가도록 공회를 그 잡아가도록 하면서 공회를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항상 아주 교묘한 꾀가 있지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그 열린 공회에서 그들은 그동안 거짓으로 가르쳤던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유대 전통의 잣대로 사형죄에 해당하다고 생각하는 죄목을 그 <웃음> 죄목인 그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두 가지 그 죄목으로 스테반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변론은 그런 재판장에서 어 변호를 한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제 변론이라는 것이 정해진 길의 법원의 그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 그쌍방이 그 이미 이제 그 문서로 제시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스테바는 <웃음> 그렇게 그 모함을 받으며 그불의한 모임인 공회 앞에 서게 되지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리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광채가 나, 났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이, 저, 이 세바는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질 않아요. 그의 정서가, 그의 마음이 이 세상에 그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상하고 고고하고 고결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고귀한 모습이죠. 그렇게 천사의 광채가 날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일이 이, 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바는 공회의장인,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그 거짓 증인을 내세워 지목하는 그 죄목에 대해 사실이냐고 묻는 참으로 그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위치에서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론적 변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과 지혜의 역사를 아주 차서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의 목을 삼은 것에 대해 에, 바르고 구체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지만 결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과 그 지혜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 해, 한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 경륜과 지혜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하에서의 율법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 됨을 증거함으로써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모세를 그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모함을 자신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실, 실, 모세가 어떤 위치에서 구속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성,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그 구속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그리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거를 입증한, 그걸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그 사람의 개명으로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유대적 전통을 세운 그들에게 참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때가 덕지덕지 묻은 사람들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구성의 내용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진정 스자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참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정주하여 죽이려는 그 그리고 그 살기 등등한 자들을 향해서 무슨 벌레를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않고 언약 안에서 자기와 동등등 위치에 있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부영들이여또 우리라는 표현으로 저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변론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변증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는 것다 자신도 유대인이고 그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속사 안에서. 근데 저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이해하게 됐고, 그 이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리도 안에서 어, 선택된 존재, 같이 선택된 존재이고,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고 나는 애초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아주 파리세적인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실, 저들이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적인 역사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저들의 죄된 상태를 말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리 모세 율법이나 성전에 참된 의미에 접근하여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는 세바이 이웃 사랑의 중보적 위치에서 저들을 대한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말씀과 성신님의 정상한 인도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에게 관점이 모아져 있지 않고 항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행보를 행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 세바는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힘 받은 자인데 그런, 그런 외형적인 그런 권위가, 그 자기가 배제된 권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도로 3년 반 양육된 그, 그, 그들조차도 그 세반에게 딴지 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저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보다 앞서서 준거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 성신의 인도를 빙자하여 자신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한, 말씀하고자 한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시와 그리도와의 스 관계,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일에 대해 어떤 관계를 이루며 어떤 목표로 전진해 가야 하는가를 일깨우기 위해 모든 언행을 주의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 스데반이 그냥 자기가 억울해 가지고 자기 변증하기 바쁘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변증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죽게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탐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그런 태도는 진짜 악한 거예요. 사단에게 종로릇 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변론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는 구속사의 높은 정점에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는 형식으로 그의 변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바는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 그들의 앞날이 진전되어 왔다 하는 것과 그것의 성취와 관련되어 역사가 선미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어떤 외형의 메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언약과 관련하여 인도를 받아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는 항상 본질적인 것, 참된 것을 말해서 저들의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신과 같이 여기는 아주 막 진짜 아버지 같이 여기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과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그, 언약적 경륜화에서 어떻게 그 쓰임받아왔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말씀은 이제 오늘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17절 이하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모세 시대에 성취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그 모세를 길게 소개하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될 그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의 인물됨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신처럼 높이 여기는 모세조차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송취와 관련해서 그렇게 쓰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나게 됐는가 당시 그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대조하면서 모세시대의 게시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일들은 다시 신약의 그, 그 교회 행보와 거의 동일한 원리로 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읽게, 읽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4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의 역사에 대해 그 기원부터 추적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의 본위와 그 목표에 대해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밝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종교의 그 도덕 외형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그런 지적에 대해 이제 아픔을 느끼겠지만. 성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여 그 실제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고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변론의 첫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계략적인 내용을 봅니다. 세바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우루를 떠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그 축복된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언약에 종속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백성을 우루에서부터 하란 하란에서 가난 가난에서 애굽 애국,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데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바는 한편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분의 섭리 아래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그들의 역사를 진전시켜왔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지만 이 변론을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및 스테반을 고소한 자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은 세반의 그논스방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세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닥 모독, 모독한다고 모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은혜 언약 계시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전 상태를 다 잊고 그들에게 주어진 부차적인 것들을 주재료로 삼아서 역사나 전통에 대해 규범주의화한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 그 모형적인 것들로 그 개시한 것들을 규범화해서, 율법화해가지고 이제 선생들이 된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은혜로운 만남에 의한 구원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구원을 얻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서 상급을 받아 누린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복하지만 저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종속가에 주어진 율법 모세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율법은 어떤 토위에서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건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율법에서 게시한 바 성전의 본위와 목표가 무엇인지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웃음> 그 궁극적으로 그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죠? 주어진 형식만을 효과적으로 잘 지키고 준수하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전통을 내세운 그런 계율주의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대로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대로 자신들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그런 규범적인 전통을 아주 열심히 세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야말로 이제 성전을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어 하나님을 그 어떻게 더잘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규범들을 많이 세워서, 어, 나온, 그,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말년에 경건하게 죽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헛된 열심히 급게 하는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토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제 그의 사역을 이어받은 주의 백성들을 어런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그, 그, 주의 백성들을, 그,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못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또 미워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상대로, 세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주도적으로 그의 구원을 이끌어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저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과 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함께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뭐 주님의 율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적 열심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를 누려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가나안에서의 할래 언약이라는 것도 이미 갈대아 우루에서 지시하신 언약에 종속되어 나타난 것이며 그런 터위에서 순종함으로써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안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기, 이 화면이 꺼졌네. 음. 의식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 앞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테반의 이런 변론에 대해 모호하고 장황하고 아주 부적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 이는 실로 스테반의 변론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소치가 됩니다. 스테반은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이 증거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간파하고서 그들이 원뿔이라고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는 매우 용의주도하게 그런 저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차서 있게 그 변론을, 어, 증거하는 거지 아주 뭐, 우리가 봉봉하게 너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들의 그 저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들의 문제점 그것을 이제 그 저, 저들이 그 중시하는 그 인물들이 과연 어떤 은혜를 누리고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움으로써이그그 그 컴컴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웃음> 또한 그, 오늘날 현대주의자들 가운데, 이 세반의 그, 변론에 대해 몇 가지 틀린 점이 나타난 것을 꼬집고, 이제,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보면서 의문을 가졌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그 11장 31절과 12장 초두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소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반이 갈대야 오르라고 한 것이 실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이 그럼 과연 그런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말씀한 것은 갈대야 우루에서 한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대야 우루에서 불러내셨을 때 이제 그 불러내셨고 하란에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증하는 것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리고 또느에미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3절과 느에미아에서 9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갈대야 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착각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부터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지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 6절에 400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430년인데 왜 400년이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삭의 출생 때부터 계산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되기는 계략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또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연대보다는 야 누가 주도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우리도 어떤 얘기 할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 이렇게 몇 년을 그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세 번째 내용으로 시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애국으로 내려간 14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5명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성, 본문의 그 창세기 46장 27절이나 최루국기 1장 5절을 보면 분명히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 스테반은 75인이라고 했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스테반이 인용한 성경이 70인 역으로서 요셉 자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에서 내려온 야곱 자손의 그수 66명에다가 요셉 자손의 19까지 9명을 포함해서 75인이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산 무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산 건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이 혼동을 조롱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들의 말대로 구약에 능통한 세반이 잠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야곱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사건 아니면 세반이 그냥 아브라함을 그때 경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총괄적인 수장으로 여겨서 두 장소를 융합하여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반의 의도는 족장들의 그런 세세한 자세한 행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하에 그 일들이 차서 있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의 세반의 변론은 그릇된 개시적인 토위에서 규범화하고 전통화된 자들의 실상을 드러내서 그들의 방해를 일수하고 높이 대신 주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단에 매어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볼 것을 바로 볼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죠. 궁국적으로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바, 그리도를그 실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바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개시를 곡해한 인간의 자율 종교와 하나님의 개시의 존적인 종교가 대립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론 두 종교가 양립이 되어 영원토록 평행선을 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율적인 종교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시고 그 위에 당신의 지혜를 펼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인 종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냥 평행 병렬 해가지고 이게 어느 게더 낫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잠정적인 허용으로 인해서. 아 이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인간의 자율주의적인 종교가 득세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복음의 비밀에 속한 것이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종교의 영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수라도 그것이 진리이면 그 진리를 취해 나가는 거죠 다수가 다 그렇게 껍데기,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명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역사 안에 자신을 그 포함시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 그리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가 개시 종교를 이긴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그 부활 승천으로 승리의 그 나팔을 불게 하신 거죠. 세바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여진 내용들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언약적인 시각에서 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적대하여 오는 세력들의 위협에 대해서 그리도케 연합된 존재로서 자기 품격을 나타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조금 뜯어 고쳐서 좀, 좀 나아진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 아담 안에서 속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토 안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토와 연합돼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요동치고 들내는 그런, 그런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하늘의 그 명경지수와 같은 고, 고고한, 고요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신 충만한가. 운 주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그제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적 작전에 따라 인류에게 주어진 구속계시의 역사와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높이 계시면서 성신으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지도하시면서 그 보편의 교회의 완성을 향해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자신을 더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한 걸음씩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한 것입니다. 그 실체적인 그런 그런 진실 안에 진리 안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자기를 내, 내가 의롭다고 이 일을 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만이 저 어둠 가운데 인간 종교 가운데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줄수 있는 내용이 되고 증거가 되니까. 이 사람 벌써 자기를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참된 제자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세바는 그 시대의 적대 세력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자신만 높아져가지고, 에이, 반대하는 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그냥 아주,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 저들의 상태를 직시하고 저들을 돕는 중보자로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나달랐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계시의 그 오랜 아니 그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그릇되게 고착화된 그 자율적 인간 종교의 실상을 세바는 바로 파악했습니다. 율법 개시의 본의와 목표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그리토가 그 진정한 율법 개시의 실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그에 따른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공리적인 수단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상태를 바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전통주의적인 계율주의에 있다는 걸 알고서 그것의 결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거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세바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이효숙저 저 집사님이 저 신학교에서. 설교한 게 느헤미야 6장 말씀인데 거기서 이그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게 뭔가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게 뭐냐?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의 그, 그, 그 교묘한 그 겁모술수에 그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두려움 없이 자기 목숨을 다 내, 내려놓고 그 구약의 그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을 했다 이말이 아직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멀리 내다보고 있는 지금 실제 안에 들어와 있는 스테반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그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후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이 불의, 불이의 역사에 비추어 그것을 바로 알고 아주 적절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아주 우리에게 아주 아주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 아닌가? 비춰주는 거 아닌가? 주님의 주님이 창설하신 교회 속에서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대적자들, 인간 종교를 가지고 그 대항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아니, 사도도 아닌 스테반이, 교회 일꾼인 스테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스테반에게 있었던 일은 그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대립적인 일이 지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 펠라기안과 어스, 어거스틴의 대립, 로마 카토릭과 개신교의 대립,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의 대립, 개율주의 경건, 개율적 경건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종교 다원주의 등과 개혁교회의 대립, 개율주의적인 경건주의도 다 개혁교회와 대립선상에 대척점에 있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요또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개혁교회 실질이 없는 자들과 개혁교회의 대립이 있는거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거죠. 주님께서는 이 대립적인 상황을 쓰셔서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경륜을 더 확장시키고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반에서 정치된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아주 멋있게 말을 하던데 세반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도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한뭐 목사들만이 아니고요, 성도들도 그렇다 했뭐. 그, 그나 하나 건드리면 울그락 불그락 하고 뭐 조금 자존심 상하면 그냥 잠못 자고, 뭐 조금 손해 보면 난리가 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산다 이렇게 이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테반의 후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다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뭡니까 우리가 진정 역사적으로 서 있는 위치와 그리고 이 시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토 안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요사한 규범주의적인 종교를 물리치면서 하나님 주도적인 은혜언약의 종교의 실질을 우리 온몸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또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이 일을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도의 스몸민교회 다른 말로 하자면 세 사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공간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예? 그 지, 지혜가 주, 주어지는 것, 지식이.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기 위한 그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분명히 생명이 연장되고 은 있는데 실질 실질은 하나도 못. 죽기 위한 삶을 사는 거지. 조금 더 어떤 사람은 막 살아가지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일찍 죽고, 조금 잘 관리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고. 이게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 그 그런 거. 규범주의 종교는 헛된 열심을 내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신관과 거룩성의 문제를 가진 종교입니다. 물론 인간관도 다 잘못된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용납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항상 자기를 못 벗어나 있어요. 주범주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 항상 맨 끝에는 자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룩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때교회 거룩한 백성이다 할때그 거룩이 어떤 건지 그냥 이미 이제 이 땅을 초월해서 있는 거룩인 거예요. 시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신 그 실체 안에 성신님의 능력으로 구할 때 자연스러운 규범 준수를 할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결과로서의 실질을 구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외적 열심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내가 손자 노릇했는데 권능도 행했는데 아 주님 앞에서 밥 주님 밥밥 밥, 밥, 음, 드시는 밥상 앞에서 내 같이 밥도 먹고 그 가, 가르침도 받았는데 왜 나를 모르시냐고 나도 왜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 예, 규범주의적인 서, 성격을 가지고 이 자기가 없어집니다 신자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또 오직 그리고 또만 이게, 이게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자기를 빼놓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학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도 그래요 자기 도덕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중, 중대학, 중자,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선 자서있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마다 그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 답을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실증하는 삶을 성신님의 인도화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교회 아로서 자신을 들여서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 시스템도 주시고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 안에 살아가지 않고 가끔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개혁이 그게 신자냐, 임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일반적인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특별하게 역사하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연구 안 하는데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도의 어려움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인지 저게 저쪽으로 가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전도를 안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때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 일, 그 일에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 후소 11장인가요? 여기 나오잖아요. 강물의 위험, 뭐, 동, 동, 뭐,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게 진리니까 과연 그렇다는 걸 자신의 삶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는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이 고난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뭐 흔적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흔적이지요. 내가 어떻게든지 손해를 안 보고, 예? 내가 어떻게든지 더 좋은 걸 취하고, 그 흔적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증거예요, 지금 멸망의 증. <웃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테반의 변론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스테반은 자신을 논주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하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당대의 사명을 알고서 그 일에 주력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나타나야 하는 일에 그 경륜적인 일 속에서 바로 보고 나가야 할 것들을 제시하면서 듣는 자들이 비록 적대 세력들이었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 알,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가장 주력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끄러졌는지 알고서 그에 대한 처음 역사부터 바로 개진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볼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칫 우리 자신이 그런 규범적인 틀 속에 혹시 빠져있지 않은지 늘 살펴봐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른 은혜의 실체 안에 거함으로써 바른 행위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그에 대한 준비와 실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준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때 주께서 시대적인 환경을 직시하여 당신의 경륜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 자신을 잘 들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깨끗한 그릇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비록 우리에게 비록 환란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바는 그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신, 예수님을 죽인 그, 그, 그것으로 자신도 죽일 걸 알, 알. 근데 그걸 개의치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이 오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눈빛, 그 얼굴 빛이 사색이 될 거고, 눈빛이 두려움에 떨 것이고, 그 말을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고고하잖아. 세바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영광을.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냥 목숨 하나 더 조금 더 부지하려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저기, 사도행전, 그, 김홍정 목사님 강해를꼭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 규범적인 종교, 또, 이, 실체적인 종교, 그걸, 그, 그것이 대립될 때 어떻게 취해 나가야 되는가. 음. 주님께서는 주의 적법한 질세 아래 준비된 자들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쓰셔서 그 나라를 전진시켜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바는 혼자 뭐 도, 어디 도 닦고 있다가 어떻게 뽑혀 봐가지고 쓰인 게 아니에요. 신약, 예루살렘 교회 원으로 살면서 그 질서 속에 있고 교육받고 있으면서 이 때가 돼서 이런 일을 감당해서 죽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